Are y o 내가 2023년 최대의 딱딱한 식을이고왔어 뭔데요? 요 궁금해? 네. 네. 네. 바로, 제 y p 연습생 공채 오디을션을보어보셨나요을 보러 오션오션이요러오션션을 보러 오션을 보러 오션 제가 JYP 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공채 오디션 질문을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아, 진짜? 지금부터 제가 멤버들의 JYP 사랑을 <웃음>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린다 저는 미칠 게안 들려야 돼요. 진짜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왜? 왜 정관주의로만? 네.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JYP 아티스트 중 공채 출신 멤버가 없는 팀은? <웃음> 자. A. Stray Kids. B. EXTREME HEROES. C. 퍼스트 D. 이지. 오. 객관식이죠? 아주 좋아요 어제 약거 보니까 JYP 사랑이 테끔 부러운 거. 에이. 아니, 아니 아니에요나 나 이거 알것 같아. 나 나는 이지 선배님이라고 생각해요. 몇 번? 몇 번? <웃음> 몇, 번? <웃음> <웃음> 몇, 번? <웃음> 몇 번? 몇 번? 네 번. 번. 네 아, 번. 번. 네 번. 네 번. 네 번. 네 번. 아, 네. 아, <목소리> 잠깐만 그 D의 이층선맨님인가요 정답! 아, 아, 역시 1년에 연습생은 몇년이죠7년경 1년 아, 1그럴요 아, 아, 노래해서 아, 그런 일다아해요아 진짜 알겠어요 두 번째 질문 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니다 네, 다음 중 JYP 연습생 공채 1 7기 오디션의 지원 무대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오. A 보컬 어. 미, MC 어. C, 댄스 와우. D, 모델 음. 저희가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보컬과 댄스는 당연히 그쵸. 당연히, 네, 당연히. 네, 그쵸, 그쵸. 이제 그 MC랑 모델이 약간 헷갈리는데 정답은 B 손바 허! B, MC 정답입니다 아, 네. B, MC입니다 B. 아이돌이 되면 저처럼 이렇게 음. MC를 다들 할수 있더라고요 음. 이만 가지고 오시면 여러분들 다 가능합니다 오, 네, 다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들 업펜다운 아시죠? 네, 네. 공채 오디션과 관련 질문할 건데 총세 번의 업앤다운 기회를 드릴 거예요 네 자, 세 번째 문제 JYP 연습생 공채 오디션 16기에 부산지역 예선이 진행된 날짜는 1월 며칠일까요? 왜? 이거 어떻게 멈요 진짜, 진짜, 어, 진짜 연결마다 래서 제가, 아, 제가 무려 넓은 아약고로 3년 오픈 다운 계획을 진짜... 15일쯤 해가지고 3운나 응. 뭐. 3년 만에 돌아오는 오션이니까 3번, 네. 아 3번 다 네. 네. 네. 어, 와... 려아이 <웃음> <자, 17개>. 1월 며칠일1 9 1월1 8일 19일 18일 1일 18일 1일1 9 1 1 9 1 0일1 9 왜? 사이! 나 음. 지우 설윤이 음발해 주셔야 돼요. 이게 네.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이제. 오, 아직 안 했으니까 잘 맞춰주세요. 나왔다 방준이. 아 이거는 안 맞추면 JYP이 아닌 걸로. 우와. <웃음> 대박. 네 <번째 웃음> 2007년도에 시작되어 수많은 JYP 아티스트들을 배출해 왔고, 2023년 무려 3년만에 돌아오는 JYP만의 유일무이한 오디션의 이름은 무엇일까? 정답. 제가 피연습 공채 17기 오디션 공덕? <웃음> <웃음> 솔직히 솔직히 좀 쉽게는 아 <웃음> 그런 거지. 내가 분명히 앞에서 아까 3년 만에 돌아온 제가 피연습 공채 17기 <웃음> <공체> 오디션이라고 <웃음> 했기 때문에. 아, <웃음> 신기하다. 신기하다. 어 그러면 지금 지우가 뭐 하셨네? 어. 지우가 쉴 기회 드려야겠네요. <웃음> 좋아요, 도세요. 어? 같이 응원해줄 기회를 드릴게요. <웃음> <웃음> 제가 또한 <화를 웃음> 원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JYP 연습생 공채 오디션에 대한 퀴즈를 풀어봤는데 어땠어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죠? 네 너무너무 아, 유익했어요 오랜만에 재개되는 대면 오디션인 만큼 이런 기회가 특히 뭐 최근 들어 흔치 않았잖아요 여러 그렇죠. 이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많은 분들 절대 주저하지 말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아요 가아오늘에도전하세요 맞아 좋아 좋아, 좋아. 우리 엠릭스도 여기서 이렇게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j y 비 연습생 공채 1 7기 오디션 화이팅! 화이팅!